제가 느끼기에 악기 구입은 차 사는 것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살때 고려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셋째는요, 내 키는 몇 센치인가? OM바디라고 하는 사이즈를 쓰고 있어요. 손 만들어주는 기타리스트 김윤종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힘든데, 이렇게 3, 3번이나 만나주셔서, 백골이 난마하옵니다. <웃음> 네. 이번에는 제가 악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악기가 좋다? 이 악기 사세요? 저 악기 사세요?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 제가 레슨을 하다보면 가끔 수강생분들이 악기 구입을 문의해오실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악기를 추천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편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하고 2편 기본기 연습에 관한 내용을 아직 안 보신 분들께서는요. 여기 위에 카드 클릭하셔서 한번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와 제 노하우를 모두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레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최소 한 달은 만나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인연이 몇 달이 갈지 몇 년이 갈지 를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기 추천을 할때 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악기 추천 잘못해드리면 나중에 욕먹고 기타 레슨도 그만두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악기나 액세서리를 추천할 때요, 제가 쓰고 싶은 것들 아니면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어, 말 나온 김에 이제 악기 구입에 관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악기 구입은 차 사는 것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면허 땄으니까 초보니까 허름한 중고 마티즈 사가지고 한 1년 정도 타고 뭐그 다음에 아반떼 사서 한 2년 타고 그 다음에 소나타 사서 한 3년 타야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러지가 않죠 어, 나의 사회적 지위와 소비 수준을 생각을 해서 적당한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하시잖아요 뭐돈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소소하게 그냥 뭐 벤츠 같은 거 이런 거한대 사가지고 마실 나갈 때 이렇게 슬 타고 나가고 뭐 그러시잖아요 다들 안 그래요? <웃음> 어,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살때 제대로 된 악기를 사는 게 좋아요. 어 제가 생각하는 기타 살때 고려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어, 첫째로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타를 칠 것인가 뭐 한두 달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은몇년 동안 할 것인가 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둘째로는요. 내가 기타를 사는데 쓸수 있는 돈은 맥시멈 얼마인가 예산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내 키는 몇 센치인가 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황당하지요 어, 이세 가지 정도만 고려하시면 어, 적당한 기타가 딱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 기타를 시작하실 때한 두어 달 정도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주변에 놀고 있는 기타들 있습니다 찾아보면요 그런 기타를 한번 빌려 보시고요 어 그게 빌리는게 마땅치 않으시면 제일 싼 기타만 십몇만원짜리 그런거 하나 사가지고 치다가 실증나면요 조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은 여생 동안 취미로 한번 해볼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 처음부터 좋은 기타를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돈 낭비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이제 1 8만원짜리 삽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기타 레슨을 받거나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한 1년정도 지난 다음에 실력이 늘면 한 50만원짜리 기타를 사요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50만원짜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타 사는데 쓴 돈은 총 68만원이에요 그리고 18만원짜리 기타는 뭐 그냥 중고로 팔거나 아니면 조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68만원을 썼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타는 50만원짜리인 거예요 이런 결과가 생겨요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68만원짜리 샀으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듣게 되고요그 다음에 연주하기도 훨씬 더 편한 그런 상태였을겁니다 그리고 좋은 기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리가 점점 점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친거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 할거면 처음부터 좋은 기타를 사는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로는 예산인데요 이거는 돈에 관한 얘기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당한 금액을 책정하셔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는건데요 어, 제가 권해드리는 이제 기타 가격대는요, 통기타는 최하 한 20만원대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래식 기타는 한 50만원대 정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악기를 구입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 이상 어, 금액은요, 이제 정해놓은 예산에 맞춰서 이제 찾아보면 좋은 악기들이 나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제가, 어, 나의 키는 몇 센치인가? 를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여러분들 좀 황당하시죠 뭐 기타 치는데 키도 키도 따져야 되나 뭐 이러면서 어 저는 사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옷 사실때 그 사이즈 맞춰서 사 입잖아요 제가 95 사이즈 입거든요 근데 제가 90이나 뭐110 사이즈 뭐115 이런거 안사 입는단 말이에요 기타도 마찬가지로 어, 팔 길이 손가락 길에 이 맞춰서 쓰는게 좋습니다 어 기타의 통사이즈하고 이제 줄의 길이를 맞춰주는 건데요. 어, 클래식 기타는 손사이즈에 맞춰서 작은 기타를 주문할 수가 있어서 괜찮은데 통기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 기타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여행용으로 나오는 기타가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작고요. 여행용보다 조금 더큰 어린이용으로 나오는 기타가 몇개 있긴 하던데 악기 퀄리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악기 제조사에서 조금 만들어 주면 좋을 텐데 뭐 여러 사정상 뭐 그렇게는 못 하고 있다는 게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한 통 사이즈만이라도 맞춰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 키가 168이거든요, 좀 작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타 사이즈 드레드넛 바디는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안 써요. 저는 이제 OM 바디라고 하는 이제 사이즈를 쓰고 있어요. 키가 한17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작은 사이즈, 저처럼 OM 바디나 OA 바디를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기타가 이제 OM 바디, 조금 작은 사이즈 바디입니다. 지금 잡고 있는 게 드레드넛 바디예요. 일반적인 기타 사이즈죠. 이렇습니다. 보기에도 지금 OM 바디가 이렇게 품 안에 쏙 들어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바디를 쓰는 게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잡아보시면 느낌이 팍 와요. 이렇게 OM 바디는 좀 이제 좀 품에 쏙 들어오고요. 그리고 드레드넛 바디는 약간 이렇게 뜬 느낌이 좀 크죠. 큰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악기 추천에 관해서 이제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어, 저는 악기나 악세사리를 추천할 때, 제가 쓰는 악기나 쓰고 싶은 악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악기 구입의 고려 요소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이냐, 예산은 얼마냐, 또내 키는 몇 센치인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악기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어, 잘 모르시겠으면요. 제가 사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